<웃음> 아까 좀 전에 그 덴마크애들 여기 여기서 이제 여기 갈라지는 길이거든요. 너 넘어가는 길 이쪽 길 그다음에 여기 부윤사 이렇게 있고 여기가 길치 고개 정상에고 나왔어요. 그래서 에, 우리는 이제 이제 절고개 어? 이쪽에 지련성 하고 있는 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것들이 제대로 찾아가 날좌원온에서잘 찾아봤어요. 이 천일을. 라고막 소는대네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참자 이리 올라가다가 여기 언덕에서 좌측으로 열로 씩 열로 샥 빠질 거예요. <웃음> 덴마크 올라가도 걸러 갔어요. 아, 자 올라갑니다.